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컨설턴트 이대영입니다 세미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2021년 새로운 유튜브 고객 모집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연예인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와 앞으로 우리가 할 유튜브의 고객 모집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연예인들은 브랜드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유망 고객을 모아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관련 콘텐츠는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포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콘텐츠가 증가하는 것 뿐입니다 비슷한 콘텐츠가 많아졌기 때문에 포화 상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유망 고객, 즉 타겟에 맞는 제대로 된 기획을 만든다면 그 안에서 입지를 다지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들이 너무나 좋아져서요 거기에 맞는 앱들도 있고 또그 앱을 통해서 편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비싼 도구를 사용한다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비싼 도구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참가자가 많아지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즈니스 관련 콘텐츠가 이미 포화상태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중요한 건 컨셉이라는 거죠 참가자가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수요가 많은 시장에 어떻게 내가 파고들어 갈 것인가 라는 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동영상의 컨셉만 잘 파악하고 잘 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매출이 오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방법대로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즉 동영상 10개만 가지고서도 고객을 모집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도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한 달만에라도 매출이 오르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구성이나 편집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동영상 편집 기술을 반드시 필요하지만 편집도 그냥, 그냥 조금씩 잘라내는 정도만 활용하면 되고요. 요즘은 자막도 AI가 직접 넣어주기 때문에 효과음 같은 것도 넣을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모든 장면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도 간단하게 잘라내기만 하면 됩니다. 고객모집은 할수 있지만 매출이 오르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객 모집은 할수 있지만 매출이 오르지 않는 것은 바로 구조가 좋지 않아서 일수 있습니다. 구조, 즉 퍼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퍼널 구조를 재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 모집과 세일즈를 연결시키는지 그 깔끔한 동선들, 그런 퍼널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동영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종종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왜 그런 동영상을 만들었는지 물어보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유망고객을 모집하기 위한 이 동영상에는요. 어느정도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동영상을 만든다면 어떤 동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전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또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잘되고 있는 건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100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회수가 100이어도 플러스친구나 메일매거진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답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하고 있는 건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잘못을 해결하는 다섯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추스려 내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조회수를 높인다든가 하는 선택들이죠. 하지만 비즈니스 유튜브는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 모집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데 특화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전략을 따라한다면 빠르게 결과물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표에 부합하는 유튜브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즉, 다이어트, 미용, 코치, 컨설팅, 뭐 다양한 장르에 따라서 전략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목표에 맞는 전략을 실행하게 해야 하며 모두가 똑같이 실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서비스를 판매해서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출이 오를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시청하는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고민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미래의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 대해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미래의 고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영상은 고객 모집과 그리고 팬화를 촉진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시청만 하고 아 좋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영상의 대본이나 미리보기 이미지 제목 등의 어떤 역할이 다 존재합니다 그 역할이란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을 팬으로 만들기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적에 맞는 구성 및 매출 향상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튜브 고객 모집에서 시작해서 플러스친구나 메일 매거진 등에 등록하게 해야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구조화하면 전부 자동으로 굴러가게 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동영상을 구성하고 미리보기 이미지 그리고 제목의 구성 그리고 또 시나리오의 구성, 세일즈의 구성도 다짜 놓는다면 한 번만 제대로 이거, 이 모든 퍼널 구조들을 잘 엮어 놓은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 모집이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 두 번째 파트 2021년 유튜브 고객 모집의 방법과 유튜브 고객 모집을 할때 흔히 하는 착각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섯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2021년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